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요 나에게 쩔쩔매게 만들었으면 좋겠죠 내 남자를 쩔쩔매게 만들고 싶다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지도 않고요 단순한 거니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들이나 구체적인 사안을 나열하는 것은요 결국 개개인마다의 상황이나 성격 여러가지 변수에 서 달라질 수 있어서요 별로 쓸모없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내 남자가 쩔쩔매게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사실 쩔쩔맨다 라는 의미만 알아도요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는 건데요 쩔쩔맨다는 것은요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해 보는 걸 거예요 그걸 내가 남자에게 받고 싶은 거라면요 아주 단순하게요 내 남자가 나를 알수 없게 만들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남자 마음속엔요 계속 궁금함이 이어지면 되지 않을까요? 그래야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요 조심스럽게 뭐라도 자꾸 맞춰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의 여성분들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쉽고 빠르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나는 이래서 너무 서운해 나는 이래서 네가 너무 좋아 이런 감정들을요 매 순간 솔직하다는 명분 아래 다 오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듣는 남자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맙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 이런 표현들이 잦아지다 보니까 내 남자는 내가 어떤 때 좋아하는지 어떤 때 싫어하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에게 다 읽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내 남자가 요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평소처럼 쉽게 짜증을 냈죠 그러면 내 남자는 내 생각을 이미 다 읽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쩔쩔매지는 않거든요. 근데 만약에 요 남자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요.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요. 내 남자 입장에서는요.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. 그 생각 뒤에 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?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. 이전에는요. 그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를 확인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루어 짐작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과 감정들을 뻔히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도요. 내 상대방을 나에게 쩔쩔매게 만들기 충분하겠죠.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넘어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요.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내 감정을 너무 쉽게 즉흥적으로 빠르게 표현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내 남자가 나를 쉽게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. 좋아하는 마음을 싫은 마음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요. 때로는요. 내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을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요. 내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을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정말 좋은 건데요. 내 남자의 행동과 의도에 내가 척척 반응을 해버리면요. 상대적으로 나도 쉽게 읽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남자가 의도하거나 예상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기보다는요 내 주관과 소신대로 남자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혹은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쩔쩔매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해지고요 아리송하면요 조심하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내 남자의 모습 즉내 남자가 나에게 쩔쩔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조심스럽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건 내 남자를 괴롭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남자가 불편하지는 않지만 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내 마음을 모두 한 번에 몽땅 아주 쉽게 그렇게는 드러내지 않는 거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